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약간 미친 것 같아요. 그렇게 웃는 건 웃는 게 아니고 유머도 아니에요.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무지하고 어둡고 어리석은 상태죠. 그러니까 자기가 웃겨서 웃고, 어머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웃으면서 웃는 거는 약간 미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. 진정한 유머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유재석 씨, 강호동 씨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낮추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습을 약간 낮춘 상태로 어, 상대방을 비추어 볼수 있게 하면서 하는 그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 이게 유머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묻는 게 유머가 아닌 거죠. 이거를 동물들이 할 수는 없죠.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되고요.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상태를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바라볼 때 유머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제 친구 초등학교 외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 있다 그랬죠. 그래서 막 어제 통화하다가 경미야 너 2차 또 등장한다 그랬더니아 어,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쓰냐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은 웃기고 재밌다.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을 잘해준다. 이게 바로 유머에 갇힌 거죠.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우리 때 생각해보세요. 유머 있는 선생님 있었나요? 드물죠 저는 기억에 없어요 항상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웃겨요 거기다가 칭찬도 잘해줘요 거기다가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유머가 있으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유머의 가치는 교육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쇼의 장자강에 보면 신은 유머러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심각하다 뭐가 그렇게 심각할 이유가 없는데 항상 심각한 분들이 있죠 잘 웃지도 않고 그거는 내 거에 대한 긴장감이 강할 때 내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내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, 나, 나, I, my, me, m 인에꽉 갇혀있으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사람 믿지 않아요 아, 이기적이구나 어저 사람은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언제든지 어 이기적인 마음을 불쑥 내밀 수 있겠구나 그러면 미워하지는 않지만 거리감을 둬요 왜냐면 하 가까이 있으면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<웃음> 그래서 심각한 사람은 어 사랑받기도 어렵고 사랑을 주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나의 그, 마음 상태와 삶에서 봤을 때, 혼자만 푹, 막 사람들 웃고 얘기하는데, 그냥 대화 중에, 근데 확 이렇게 웃어요. 오, 그럼 한대확 때리고 싶죠? 이런 분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. 자기 혼자 막 웃기다고 막 웃고, 상대방을 비웃으면서 막 웃고, 어, 저 다리 짧은 거 봐, 어, 저옷 입은 거 봐, 어, 저 사람 말하는 거 봐, 어, 저 사람 먹는 거 봐,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혼자 막 웃어요. 확 때리고 싶죠? 이거 유머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아, 아주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웃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유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